It's time for everything. 레인보우식스 모바일에서는 커스텀 매치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 상대 팀을 이렇게 랜덤으로 <웃음> 만날 때까지 매치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 이렇게 다행히 또 만나게 돼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카칸은 이제 폭파물만 설치해도 1인분을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 수비에서는 카칸을 하는 편이고요. 시작하자마자 카칸 바로 또 어, 공사장 인부가 되듯이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시간이 PC보다 짧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비트랩이 격발됐고요. 오케이, 나이스. 이름은 끝. 기록보관실 밖에 하나 있어요. 유뚱님. 기록보관실 밖에 유뚱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아, 아다리. 아다리라고 핑계대는 힘의 길. 공격대는 다재다능한 예비 병력이 짱입니다. 이게 레인보우식스 모바일이 웃겼던게 이 드론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상대방이 드론을 봐도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어, 적당한 데 파킹을 하고요 모바일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작이 많이 좀 어색하죠? 수류 하나 던질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 수류탄 한번 던지고 들어가는 들어가 그 월샷이 벽에서 날라올까봐 일단은 철제 선반 뒤에 숨어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옆방으로 저기 돌아왔을까봐 월샷 한번 날려주고요. 없는 것 같으니까 팀을 지원하러 갑니다. 어, 이 반응속도 어, 다시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바로 또 지원 따라가고 승리 아무료 라운드 최고의 플레이어 힘의 길 네네. 없던데. 어차피 히메길의 에임은 랜덤이라 조준경 따임 필요 없습니다 드론 들어오는거 봐도 신경도 안쓰죠 어차피 제 에임으로는 드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폭탄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살짝 째주고 어, 히메길 전문 존버하기 바로 존버할 자리를 찾아서 쪼그려 앉습니다 트랩 격발됨 히메길 1인분 끝 아, 어시스트 선멸 지원했죠 자, 드론도 한마리 잡아주고요 어, 이 총을 잘못 쏘시는 분들도 레인보우 식스를 하기 좋은게 이렇게 보조 능력으로 특, 아, 특수 능력으로 반면을,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걸렸죠 아, 아니 외벽이 열렸으면 외벽을 어. 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딜 보고 일어나는 겁니까 아, 힘의 길 다시 응원단장 빙의 했죠 이 점령전이 이 조금 시간이 너무 짧고 이 비벼서 그 점령 게이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레인보우식스 모바일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게 어, 클럽하우스 맵이 pc 랑 거의 똑같아서 조금 더 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바일에서 스폰킬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이 멍청스야. 자기 평가가 아주 깔끔하죠? 어? 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조심해요. 이 외벽이 열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 언제 뚫렸지? 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레인보우 식스 모바일 사전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FPS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해서 모바일로는 조금 잘 안하는 편인데 이 레인보우 식스 모바일은 상당히 좀 재밌게 한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즐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레인보우 식스 모바일 출시되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